뒤에가 남아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여울지듯이 막 남습니다. 지금은 괜찮죠? 뒤에는 좀 쳐낸 상태입니다. 뒤쪽에서, 이 앞에를 보면은, 이 앞에를 달아냈습니다. 밑에 단을 잘라낸 것을 가지고, 여기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달아냈죠. 이렇게. 사업에서 하면. 미디가 짧아가지고.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짧아서. 아무리 올려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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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뭐 하면은 이런 상태의 옷이 나오는가를 얘가 설명을 하면서 고치는 것도 찍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노가디스산 정장의 아래톨입니다 바지 펜치 근데 이렇게 허리를 안하고 이렇게 했을 때 허리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줄일 거고요 여기서 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 밑에 허벅지 쪽에 이렇게 보면은 옷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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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옆으로 보면은 엉덩이 곡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곡선이 하나도 없고 제가 이렇게 돌을 보고 이렇게 보면 뒤에가 이렇게 막 여울이지면서 곡선이힙 곡선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힙이 밑잡니다밑잡 밑자. 그렇죠 근데 이런 것을 재단에 아주 사소한거지만은 이런 것들을 재단하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이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가지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는 여울이 제가 있고 근데 이걸 이렇게 잡아주니까 그런게 없어지죠 곡선도좀 살아나면서 재단할 때 아주 어, 조금이에요 한 벽지 한장차인데 옷을 입었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아주 좋다고 그래서 많이 좋은 건 아니고요. 중급이나 왕급이나 이렇게 정액자한장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를 기술자들이 잘안 알려주거든요. 그것을 좀 공유를 해가지고 또 알려주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싹 공유를 하면서 여러 어, 로 자막도 올리고 영어로도 자막으로 올리고 또 한국 자막은 안올리고 말로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선의 기술의 노하의 차이는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차이입니다. 제 설명을 듣고 마음에 들으셨다면 제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시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더 좋겠죠. 거칠건데요. 거칠 때도 이렇게 보고 고치는 거하고 사진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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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라낼거고요 여기 이제 잘라내는데 접을 자리 나중에 뚫어서 이게 이제 8인치에요 폭이 근데 저는 7인치 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반인치 정도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기장에서 CG 2인치를 고 반씩 잘라거니다이 원단은 버리면 안됩니다 항상 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넣고 표시를 해고 안쪽을 뜯을 거니까 안쪽만 표시하면 됩니다. 안쪽만. 한쪽으로 줄일 거예요. 이거 양쪽으로 줄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옷을 이렇게 뒤집고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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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허리는 줄여야 되니까. 여기를 보면은, 이중으로 박아져 있는데요. 유까지다 박아졌네요. 이거 사거리. 이게 터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달아지지 말라고. 또 박아야 될 거니까, 그거는 다 뜯지 말고요. 손 곳으로. 그러면은 이중지로 여기까지 박아 놨잖아요 지금 한번씩 이렇게 여기를 좀 박아 놨는데요 요곳은 지금 미리서 뜯어 줘도 되고요 나중에 뜯어도 되고 미에서미리서 뜯었을 경우에는 한번에 쫙 뜯으면 됩니다 나중에 할때 칼로 해도 되는데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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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소리가 나니까 제가 포항을 껐습니다, 포항을 끄고, 하는 걸쫙버리세 지금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이에요. 두 줄이잖아요. 여기두 줄이고, 여기가 한 줄이고. 그럼 두줄 쪽은 위에서, 여기 쫙 뜯으면 이렇게 뜯어집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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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옷을 아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은두줄이 밑에가 있으니까 밑에서 그 다음에 또그 밑단을 꺾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딱 잡고 아이롱을 여기다가 놓고, 반대편 잡고, 약간 당겨주면서 딱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건 무시하고, 그냥 반드시 잡으면 됩니다. 반대하게 그래서 이제 뒤판으로 가야 되겠죠. 뒤판을 재단을 해야 되니까. 지퍼를 잠가주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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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치 안하고 4인치 반으로 할래요 그냥 뒤판을 4인치 반만 여기서 여기를 4인치 반 이렇게 보면은 이게 5인치 하면 편합니다 편하게는 그런데 폼이 안 나요 4인치 4번 의상 정도 해 주겠습니다 예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그러면 이걸 그냥 그냥 쭉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대로 이 가위질 할 때는요 뭐 항상 가위를 자꾸 이렇게 손으로 눌러야지 이게 지금 몇 조각을 나와야되잖아요 여기 양서이 정도는 천에도 있는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천에도. 그래서 여기 가위질할 때는 요 그냥 콱 눌러버리지 말고 가위가 이거 휘어봅니다. 이게할 때는 손을 딱 잡고 손을 딱 눌러주고 나중에 이 끝을 봐가면서 끝을 가가면서 끝에는 1cm만 두는 거예요. 시적으로. 곡선을 잘 돌려줘야 돼요. 그래야 힙 밑에 곡선이 잘 나옵니다. 아주 이쁘잖아요. 이렇게 대충 돌려놓면 안됩니다. 이 선대로 딱 돌려놓으면 됩니다. 딱 나도 맞춰. 이만큼은 지금 쳐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옷을 대량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 재봉선하고 여기하고 안 맞습니다. 크고 좋고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이기를 맞춰주고요. 제가 반인치를 쳐낸다 그랬죠. 7인치 반 이거 8인치 반이기 때문에 7인치 반으로 그래서 여기를 손을 자연스럽게 빵한 대단히 놔줘야 됩니다 놔주고 여기서 재단을 하면서 반인치만 지금 줄여야 되잖아요 여기가 좀 완성선 인데 반인치를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여기가 무릎선이거든요 재단하는 방법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릎선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은 여기가 장단지가 큰 사람들이 적어버려요 사선으로 약간 가게끔 사선으로 여기서 사선으로 올려서 제가 아까 입었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은 여기는 너무 크지 않습니다 약간만 크거든요 여기는 많이 줄이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줄여요 조금만 한 5mm 정도만 5mm 5mm 5mm 6mm 정도 이렇게 세줄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완성선입니다. 완성선. 자, 이때가 지금 여기를 좀 아까 완성선이 원래가 여기였는데 이만큼 쳐내준다 고했잖아요 제가. 이게 완성선. 허벅지에그 우는 양 이렇게 노을이 젖었잖아요, 옷을 입었을 때 그걸 지금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에서 쳐주는 겁 건데 남는 양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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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에 남는 양평이반인지만천에도 엄청 많이 천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자를 딱두분만 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번안 돼도. 이 정도만 천내도 옷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좀긴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이 너무 여기가 길어 놓으면은 밑에가 안 이쁩니다. 옷이 좀 땡겨줘야 되는데, 청바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게 땡기게끔 스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많이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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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선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위질을 쭉, 여기서 일자로쭉 하겠습니다. 반인치만 놔두고, 1cm만 놔두고, 쭉잘르놓면 이렇게. 자를 때 밑에 칠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밑에 칠안 보고 하, 하다 보면 한쪽만 잘라버리는 수가 어요 가위질 정확하게 항상. 가위 끝을 봐가면서. 초보자들은 저처럼 가위질을 하려면 좀 힘들 거예요. 끝이 너무 나온 것 같아요. 좀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 반대편. 지금 이렇게 화판을 보면은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크지가 않습니다. 주름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입고 사진을 찍었을 때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쪽에는 제가 재단하면서 밑에만 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무릎선이잖아요. 무릎선까지는 쳐내고 저기는 약간만 쳐낼 겁니다. 저 위에는. 그래서 한 가지 재단할 때는 반듯하게 이렇게. 재봉선이 반듯하게 놓고, 자를 대야 되다여기 지금 1cm로 박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고요. 반인치를 줄일 거니까, 여기. 여기에서, 무릎선이 여기다가 있죠, 무릎선이. 바지의 무릎선. 무릎선까지. 저 위에는 안 쳐내도 될것 같아요. 자를 대 보니까. 여기. 지금 거의 남는게 별로 없잖아요. 여기 위에 앞에만 약간만 좀 쳐주면 될것 같습니다. 바지는 바느질은 땀수를 다툰다그랬잖아요 1mm만 조금 더 박아도 옷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 그 정도 예민한 게 옷이에요.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가 좀 허벅지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여기만 조금 쳐내겠습니다복순으로 약간 좀한 5mm 정도 쳐내죠 이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쳐낼때는 잡고 이정도만 쳐내도 이제 오바록 칠때 딱 맞춰서 쳐야되겠죠 음. 그럼 뭐 재단은 다 끝났고 이제 봉제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재단은 다 끝났고 뭐옷 할거 없네요 오버로붙 쳐서 이렇게 박는데 이거 박을때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은 기성복 재단 했을때는 앞뒤판이 딱 맞아야 되지만은 고쳤을때는 이게 안맞습니다 이렇게 놓고 딱 맞아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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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거, 바지가 입었을 때 자꾸 벌어지잖아요 주머니가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적어 가지고 이건 지금 이게 어미. 오바라고 쳐갖고 박아 가지고 왔어요 박는 것은 누구나 다 박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설명 박는 것은 설명 안해도 되고 그래서 그냥 래서그 박아 가지고 왔고요 여기만 설명 드릴게요 여기 허벅지 좀 늘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늘려가지고 다려줘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나중에 옷을 입었을때 주름이 돌아갑니다 주름이 돌아가지 않게끔 거친 옷은 항상 여기를 다려서 쫙 늘려줘야 됩니다, 피파 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피파는 여기는 항상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여기를 안 늘려주면은 옷을 입었을때 옷을 입었을 때 엉덩이 쪽으로 옷이 말려들어갑니다. 항상 여기 늘려가지고 이렇게 집을 했습니다. 옷을 다릴 때는 그래서 재봉선을 네개를한 군데 잡고요. 옷을 이렇게 일단 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주머니가 안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다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이게 다리는 인 요력입니다. 네, 저는 촬영을 해야 되니까 천천히 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막 해버리거든요. 여기를 재봉선을 맞춰줘야 됩니다. 밖에 재봉선하고, 안쪽에 재봉선하고.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핀으로 하나 찔러 놓고요. 찔러 놓고, 여기서 재봉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지금 틀어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나와야 되는데, 이 재봉선하고 이 재봉선하고 일자로 나와서 밑에 치하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금방 알수 있지만은, 초보자들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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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으로 들였기 때문에 주름이 앞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위로 밀지 말고요. 여기서 밑에 옆으로 줄어줄 때. 이게 다리는 기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리는. 아, 다리 미질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다리에 는게 아니에요. 이건 잡고 앞에 이 벨트선 있죠. 이 앞에 그,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잘안 맞네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잘안맞네 어차피, 그러면, 없는 옷은, 주름이 없는 옷은 여기까지만 주름을 했거든요. 여기까지 펴버려요. 요 밑으로만 잡습니다. 잘 보이고, 네,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직선으로 내야 되는데, 이 직선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놓아 일, 일자로 이렇게, 일자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다릴 때에 뒷주머니를 앞쪽으로 제끼고 제끼고 손바닥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에서 겹쳐있는 놈을 쫙 펴줘야 됩니다. 겹쳐있는 것을 올리면서 펴면서 이로올려줍니다 너무 쭉당기면안 되겠죠? 이 남는 양은 그대로 이렇게 힘을 잡아주면 됩니다. 지금 잘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딴 데다가. 이렇게 뒤집어. 가렸을 때, 여기가, 키프가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곡선이. 네, 곡선이. 이지좀덜 나오는 편인데요. 약간 좀더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렸으면 이걸 이렇게 세개으로 해서 딱넣고 안에 질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한번 해봤으니까 재봉선을 맞춰야 되겠죠? 재봉선을 맞추고 아이롱을 먼저 아이롱을 먼저 위에다 봅니다. 놓고가면서 만져보면은 아.. 어디가.. 뒤가 아고딱 만져보면 아 압니다. 아이롱을 밀지 말고 약간 들면서 가는 거예요. 빤듯 안 하잖아요, 지금. 안대는 그 잡아주면서 다시 한번 안에 치료 싹 깨줍니다. 아용 누르면서. 지금 빤듯 안 하죠, 이게. 잘안 맞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웃음> 초크로, 초크는 분필이잖아요. 물을 이렇게 칠하면 없어집니다. 초크. 없어진니다 분필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분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초크고. 지금 이 양이 남잖아요, 지금. 이 양이 남으면 은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여기 들어갔을 때 일직선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다릴 때도 좀여령이 있습니다. 잘 다릴 때 그냥 다리면 스팀아이름이라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웃음> 그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삑삑이 아이롱으로, 그걸 삑삑이 아이롱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롱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면은, 시키잖아요, 열을. 그렇게 하려면 힘들잖아요. 선풍기를 옆에다가, 조그만한 선풍기를 옆에다가 딱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없어집니다. 아까 주름이 지금 잡아졌었잖아요. 여기 이 선까지 펴버립니다, 이거. 그리고 여기는 제일 중요한 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남자 옷이든 여자 옷이든간에 항상 신경을 써서 잘 데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잘 계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앞에가 라운드가 양쪽이 울지 않고 똑같이 딱 나옵니다. 옷을 입었는데 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앞에가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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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가 많이 올 때는 쳐내야 되는데, 이거 안 울려나 모르겠습니다, <웃음> 깜빡 잊어버렸는데. 여기를, 뒤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히프가 없잖아요. 있는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8분의 3 정도. 이렇게 쳐줘야 됩니다, 쳐서 어비가 이렇게 붙었어야 돼요. 사가지고 입어봐서 울려는 내릴거예요 양복바지라 그래도 제가 옷을 고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옷을 잘 입고 있어야 되잖아요 <웃음> 근데 옷 고치는 사람이 출균형 바지나 입고 옷을 고치고 있으면 손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옷 고치는 사람이 깔끔하게 잘 입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구두를 신고 하얀 와이사츠를 입고 일을 합니다. 초자고는 이렇게 아이론 감은 없어지죠. 초니까. 이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바지를 고쳤습니다. 제 몸에 맞게끔. 앞에도, 품어대도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가 노을이 쳤었잖아요, 이렇게. 고치기 전에 옷이. 이렇게 보면 노래 안 지거든요.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은, 이 남는 양이 많이 없어져서, 이쁘게,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패스포드를 집어넣어서, 주머니도 버려지지 않고. 괜찮죠? 이 정도면. 이게 포인트는, 여기 아까는 너무 컸었잖아요. 여 허벅지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그 정도면 마시죠. 나는 보게 이 정도면 맞이땅다보게 포기해 좋습니다앞에도 보면은 지금 이 너울 지는 것이 비판을 8분의 5 정도로 쳐냈잖아요. 그 정도만 쳐냈어도 이렇게 옷이 날씬해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좀 칠까 하다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깜빡이 이 정도 안 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괜찮은데 안 쳐놓으니까 약간 지 너울이 가잖아요. 왜좀 천했어야 돼?